안녕. 장마와 함께 저희 유튜브가 잠시 주춤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엄청 막 쏟아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비가. 오늘 유튜브 촬영이 지금 변동성이 많아지고 있는데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 왔어. 그래서 원래 오늘은 김치전과 해물파전을 해가지고 비오는 감성을 촥 해가지고 어 그걸 담아보려 했는데 갑자기 해가 떠니까 야 이거 큰일났네. 갑자기 두 가지고 아, 김밥이나 써가지고 피크닉을 즐기는 컨셉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장보러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앞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건지 한참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 이거. 그래서 저는 가까운 이마트로 지금 창을 보려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하는 저한의 국방이고. 자, 자 일단 김치전 재료를 먼저. 아, 김치, 김치, 김김밥은 이렇게 세트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김치, 즈전치즈김밥을치김 하니까 김김밥김는거치김모김 예. 그래도 3만원이 안되죠 자 짠. 2만 이렇게, 이렇게 다, 다 오늘은 간단하게 김밥을 말아서 어, 피크닉 거즈로 먹었어요 저랑 함께 피크닉을 떠나보실까요? <웃음> 그래서 어, 앞에 보셨다시피 저는 이제 이마트에 들려서 간단하게 김밥 재료들을 사왔어요 혹시 또 저녁에 비가 올 수도 있어서 전 재료도 일단 사오긴 했는데 일단 김밥을 한번 싸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주 깨끗한 여자이기 때문에 손 깨끗하게 씻고 왔어요 사장님 이렇게 좋아졌어요 김밥 재료가 이렇게 한방에 묶어서 팔더라요 여기다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치즈를 넣어가지고 치즈를 넣어놨요자 이거를 뜯어보겠습니다 1타 쌍키로 안에 있는 거까 뜯어버렸어요 음, 아, 이렇게 다 구매티나 김밥 전용 김개맛살햄 단무지와 우엉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햄이랑 게맛살부터 먼저 볶아보도록 할게요 아, 요리에 수질없는 내가 정말 오랜만에 쿡방을 하지요 아? <웃음> 여러분 지금 저희 집그 난이 리나죠 저희 집 약간 펜션 느낌 장난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놀다가 주무시고 가셔도 되거든요 어! 맛있는 냄새 나 이렇거 같아요 맞죠? 기밥을 싸야 되니까 해바늘을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생계첫 자, 그러면 이제 기밥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얇게 까는 거라고 어제 추억을 왔어요. 근데 원래 사실 밥에다가 일단 설탕이랑 소금이랑 넣어갖고 하는 것도 맛있던. 아 또! 아 또! 아 또! 여러 진짜 오버한거 같아. <웃음> 진짜 뜨거워. 템 하나. 두꺼운 거. 아, 네. 밥 먹지 하나 우왕. 어, 우왕 맛있어. 말아드릴게요, 손님 자, 이렇게 한번 맞겠죠? 어, 나좀잘한는거 같은데? 근데 이거 써는 걸더 잘해야 돼. 이거 써는 거가 기술이 없네. 여러분, 음식이 있는 곳이 또 많아. 아! <웃음> 일단, 여러분, 꼬다리는 먼저 한번 먹어줘요 맞지? 밥 마세요. 밥이 안 드는 걸까? 아니야, 잘하고 있어. 치즈 좀 찍을려는데 여기 하늘 봐! 와! 하늘 보여 지금? 와 하늘 진짜 이뻐! 여러 하늘봐요! 야 피크닉 하기야 요번에는 두번째 시도니까 치즈도 좀 넣어가지고 자 일단 기밥을 이렇게 쌓았고요 여러분 생긴 거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음식도 생긴 거로 판단하고 안 돼요 <웃음> 되게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가까운 곳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뭐 필요 없겠는데 그지 피크닉이라고 뭐 어딜 나오겠 아가 김밥을 먹으면서 제 동생이랑 함께 그냥 이런저런 힐링의 느낌으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비주얼이 어마무시하죠? <웃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야 햇살 봐 오늘 햇살이 다했다그 아, 먼데는 나갈 수 없고 이렇게나마 피크닉을 즐깁니다 또 우리 엄마 아빠 도센 또 있게 또 이렇게 나오고 까지또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이제 딸이 싼 김밥을 한번 맛보고 어떤 감상평을 라야올라리 와봐 리와 딸이 싼 김밥을 한번 먹어보고 감상평을 다섯 다섯 글자로 표현해봐 일로 꼬리를 좋아해. 아 이거 무거운 꼬마잖아. 솔직하게 표현해. 김밥이 아니라 마요네즈 비빔밥이다. 치즈거든. 되게 맛있다고 음, 맛있어 봐. 맛있어? 모래도 맛있지. 그래. 음. 맛있대요. 오늘 저 하나와 함께 떠난 피크닉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매일 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즐겨본 적은 없는데 뭔가 되게 피크닉 느낌 나고 좋았어요 친구랑 같이 나와서 이런저런 숱떠던 느낌 나고 날씨도 좋았고 좋았습니다 뭔가 이런 자연의 느낌으로 뭔가 더 찍어도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뭔가 어 언니 이런 커스 요, 요거 살려서 이렇게 한번 자연 느낌수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생각나면 리플 많이 많이 남겨주고요 장마가 요새 좀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심한데 어, 다들 피해 복구 잘 드셨으면 좋고요 이 핫한 여름 아주 건강하게 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저희 부에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구독자 이름이 정원이거든 우리 정원 여러분들! 하나의 정원! <웃음> 여러분들 고마워요 안녕!